오늘은 그 찰, 찹쌀 가루로 경달을 좀 하려고 이제 이거 콩고물부터 이게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까만, 까만 깨 볶은 거예요. 흑임자, 설탕하고 소금 좀 넣어주고. 조그마니까 조그마 믹서기게 미니 믹서기에다가 가르려고. 이건 음, 준비가 됐어. 요 이게 다 됐어. 요 이게 카스테라 빵인데요. 카때빵이야 내가 하나 먹고 싶어서 먹어버렸어. 이 까만 부분은 잘라버려야 돼. 이거 곱게 내려야 되거든요. 열맹에다가 이것도 고물이에요. 됐어. 계란 노린자 빼놓은 것 같다. 이게 찹쌀가루예요. 전번에 성팬성팬 가루 빠때 같이 빠왔서 내가 집에서 불려가지고 산 거는 너무 뻣뻣해가지고 찰지지도 않고 그래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담가서 해야 부드럽고 이게 부드럽고 찰져 이거는 방앗간에서 소금을 다 넣어줘서 빻어요 그래서 설탕만 넣으면 돼요 좀 이게 찰떡도 좀 달아야지 고물이 그렇게 달지 않으니까 달아야지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 설탕을 넣어주면요 떡이 빨리 안, 안 굳어요 밑반죽 물이 너무 뜨거운가 적당하게 뜨겁게 이거요 성편할때 이거 속 이제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밤이고 이거는 돈부 돈부 모르시는가 봐 돈부 콩 사춘 하얗게 하얀, 얀하 하고 납작한 콩이에요 소금 좀 넣고 여기도 이건 소금 안 들어갔으니까 안 꼬라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전번에 성편할때좀 설탕을 덜넣더니덜 달더라고 이게 떡은 달아야 맛있거든 이 정도 너무 달게 하지마 응? 너무 달게 하지 말라고 달게 하지 말라고? 응. 음. 근데 좀 달아야 맛있어 안고가안 닮으면 맛이 없어 이게 설탕이 들어가서 녹으면은 이게 좀 촉촉해져 이 만들어서 넣어야지 어제는 촉촉했는 오늘 덜 촉촉하네요 안 만들어지네 꿀을 좀 넣을까? 여기다가 또 꿀을 넣어? <웃음>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맛이 은은하게 나와야 돼 너무 설탕맛 나와도 안돼 밤, 이게 밤 돈부맛이 싹 은은하게 입안에서 퍼져야지 그럼 더 좋지. 네가 선생이라 보니까. 응? <웃음> 네가 선생이야. 뭐? 돈프 맛이 은은하게 나야 돼. 그거 그 방법이 뭔데? 설탕을 안 넣는. <웃음> 설탕 안 넣는 맛이 없어. 단맛으로 먹는 거지. 네가 단그을 싫어하니까 그러지. 이거는 금방 하겠네. 응, 금방해. 송편이 렇게이 만들어야 되니까. 응. 음. 더디는데, 이거는 동글동글하게만 해놓으면 되잖아. 청양고추 넣으면 안 되나? 이거 <웃음> 하하하 근데 그 모질 같은 말만, <웃음> 야, 뭐? 야 딱에다 청양고추 넣으면 어떡해. 나 미치겠다, 정말. 매, 아유. 맛있을 것 같은데? 매콤하게? 응. <웃음> 어, 옛날에, 응? 옛날에 엄마가, 응. 음. 여러 집에서 살 때, 너, 너 아직 안 태어났을 때야. 근데 세살 때인데, 그때. 일곱 집인가 살았어. 근데, 쌀을, 쌀을 이제, 걷어가지고, 떡을, 하, 성편을 했거든? 응. 음. 그, 그 속에다가, 어떤 거는 소금을 잔뜩 넣고, 어떤 거는 고춧가루를 한숟가락 넣고, 응? 그렇게 해고 만들어가지고. 벽을 어, 넣으라고? 어, 어, 누구를 줬어. <웃음> 그랬더니, 매워가지고, 막, 아, 이거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. 이 넣어주는 거야 일단 1게개만넣 신경 안 써도 돼다 익으면 지가 이렇게 동동 떠이건다 익은 거야 이제 찬물로 이동해야 돼다 했어 와, 붙어버렸어. 얼맹이, 얼맹이가얼맹이 붙어버렸네. 먹으려고? 어. 어메! 아, 다 미치겠네. 왜? 거기 담은 데서 먹으면 어떡하냐고는 먹어야지. 음. 맛있어? 아유, 칼칼 빵맛 장난 아니네. 맛있어? 고특이하네. <웃음> <웃음> 이게요. 경단인데요. 원래 안고 경단 안고 안안 안 넣는데 내가 더 맛있게 하려고 안고 넣어서 했어라. 겁나 맛나네요. 추석에 송편만 해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경단도 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